<웃음> 역시 과일을 좋아해. 임단 검사 한번 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중으로 또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으시냐. 여보 여보 응? 배고파. 하이. 나도 배고파. 배고파. 오늘은 유니클로에서 앙쥬의 바디 수트를 살 겁니다. 네개 혹은 다섯 개살 거야. 그렇게나 필요해? 걔는 옷이 그거밖에 없잖아. 베네쪼고리랑 다른 거야? 응. 베네쪼고리를 입고 나서. 베네 수트라는 걸 입는 건데 그게 위에는 베네 저고리처럼 생겼는데 점프 수트처럼 밑에까지 수영복처럼 되어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아무래 얼마나 빨리 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 길게는 개월까지 입히고 그 다음에는 앞에가 저고리같이 안 생긴 오리원 수트 같은 걸 이제 머리에 입히는 걸 입히는 거지 포켓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엄청 빨리 나왔네 거의 짜장면 보다 빠른데 양이 푸짐해. 너무 맛있어? 토핑 다른 것도. 밀면이랑 우리 싫어. 오케이, 홀딱 다 앉아. 남편이 아주 황쪽해 하고 있죠. 여보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할 줄 몰랐네. 너무 맛있어. 아이 음. 눈에서 하트가 나오겠어. 여보를 보니 눈 하트가 나오네. 뻥 치지 마. 여보 오랜만에 화장한 모습을 보데뭘 오랜만이야 맨날 하는데. 유니클로는 몇 층일까? 유니클로 사이가 중요해. 어. 지금 딸의 옷을 사러 간다는데 그게 안 중요해? 포켓만 있으면 돼하켓한테 완전 폭 빠졌네 아 너무 귀여워 60 사이즈 네 다섯 개살 거거든? 너무 작다 내가 유니클로에서 이 섹션에 오게 될 줄이야 나는 이거 인터넷에서 봤었어 문어 나도 그게 제일 어렵다니 과일? 어 역시 과일 보이 <웃음> <웃음> 역시 과일을 좋아해 입힌 걸 보고 내가 먹을 수도 있어 <웃음> 음, 여기에 뭔가 설명이 나눠져 있네 3개월까지 이제 60 사이즈를 입는다 뭐 먹지? 먹지? 명랑이네 전부 하나랑 명랑이네 감자 하나 받지게큰줄 음, 음, 알았는데 진짜 작네. 커티이네 같은 거. 어. 예전에 크똥어 장아진 거 같은데. 개찰베서 콩콩만 냄새나. 빵이 너무 얇아. 없진 않아. 이거 먹고 케이크 먹을 수 있겠다. 어, 약간 실망스러워. 빵이 얇아서. 거의 뭐. 한 겹. 다 먹어도 돼? 벌써? <웃음> 속도 진짜 빠르다. 여워드린 거야. 또먹어 응. 음. 다 먹는다? 옛날에 고장마차에서 핫도그 같은 거 사먹으면 진짜 빵도 두껍고 근데 두꺼워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조금 소세지로 먹지 왜 핫도그를 먹어? 미션을 완료했다 빵주였다 핫도그 핫도그 사먹기 오늘의 이유가 끝 이번에 선물 받은 베닛쪽으리 3개 유니클로 메쉬 바디 수트 반팔 3개, 민소매 2개, 그리고 이거 바디 수트 선물 받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스튜디오에서 선물 받은 거한 개, 총 6개. 저는 지금 약국 가고 있고요.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사러 갑니다.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어, 오늘 그 산후조리원에서 산전 마사지 받는 날인데 그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려면 자가키트 음성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키트에 제 이름 써가지고 사진으로 보내줘야지 오늘 산전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음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날이지요. 아까 집에서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 나온 거 산후조리원에 보냈고 지금은 산후조리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산전 마사지 예약이 아, 조금 애매한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1시 20분에 마사지 봤거든요. 근데 오늘 서울대병원 진료는 또 4시 15분이에요. 그래서 2시간이 뜨는데 그러니까 마사지 끝나고 나서 2시간이 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가는 날 마사지 받는 게 나아서 이런 무리한 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짐도 실려있는데 전자렌지대도 실어놨거든요. 이것도 친정에 갖다줘야 돼가지고 오늘은 삼전 마사지 받고 그리고 서울대병원 진료 보고 그리고 친정 가가지고 이거 저녁 먹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일정이 있습니다. 산후소리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온몸이 녹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마사지 받는 내내 마사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또받고 싶다 계속 이 생각하고 있었어 아 너무 좋구만 아쉬워요 40분짜리여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1 0 0 0년 같은 기다림이 끝나고 3시 15분에 진료 접수를 했는데 지금 6시 40분이거든요 3시간 반 걸려가지고 진료를 받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진료 일정 때문에 교수님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화요일, 목요일마다 병원에 화, 목요일 둘중 하나마다 병원에 가게 됐어요 지금 약간 귀찮은 게 생긴 게 아기가 큰 편이거든요. 앙주가 항상 되게 큰 편인데 애기가 너무 크다고 당뇨 검사, 임당 검사 한번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중으로 임당 검사를 한번더 해야 돼요. 그리고 식단 조절도 좀 해보라고 임신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런 피드백을 들었네요. 지금의 상태로 가면 은 애기 날 때쯤 에 애기가 3.84kg까지 나갈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앙주는 항상 컸었거든요. 처음부터 컸어요. 제 생각에는 임당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애기 자체가 선천적으로 큰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도 크거든요 제가 178이잖아요 저도 크게 태어났고 이래서 저도 3 8 k g 가에 태어났어요 그래도 교수님이 식단 조절과 임당 검사를 한번더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어요 게다 나오고 힘줄 때마다 또 나오려가지고 선생님 보기가 이에요 저는 지금 친정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또다시 저에게 한 가지의 스케줄이 더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을 태우러 가는 것이죠.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뭐 맥주 한잔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태워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 오랜만에 우리 회사를 좀 찍어보려고 해. 응. 안 나오는 분 너무 커서. 여보. 주발주발 술 먹던 남편을 태우러 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이요? 뭐 항상 있었던 일이지 우리 아빠는 그러던데? 요, 용한이는 어디냐고 그래서 지금 옆팀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맥주 마시는 것 같다고 했더니만 아니 임신한 와이프가 병원에 가 있는데 회사가 끝났으면 서울대병원으로 데리러 와야지 아니 오늘 나 저녁 약속 잡으라고 했잖아 아니 아빠가 그랬다고 아빠의 마음과 딸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것이야 광주가 아, 태어나면 아. 여기도 그러겠지. 오늘 새로운 교수님, 과의첫 네. 대면. 어땠어? 되게 꼼꼼하신 분 같아. 응. 임당검사도 다시 하라고 그고 후덜덜. 아예? 응. 위기가 너무 크대. 응. 또 먼저 물어보시더라고. 자연분만 생각하고 있으시냐, 응. 나한테. 그래갖고, 저는 제앙적이 하고 싶은데요. 랬 왜요? 아플까봐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고 뭐 이런저런 공황장애도 있고. 좀 걱정스럽다 뭐 그런 얘기도 했거든. 그랬더니만 아 어, 그러면은 재앙적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재앙적이 하는 게더 맞을 것 같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수술 날짜를 정할까요? 이러시는 거야. 어 그럴까요? 이래서 수술 날짜를 봤어. 5월 31일 오전이나 6월 1일 오후 아니면 그 다음 주 39주차로 넘어가야 된대. 그랬는데. 다들 또 퇴근을 해가지고 수술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체크할 직원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했어 예약을 다음 주에 자기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봐주겠대 그래서 그때 상담을 해가지고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그때 정하기로 했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수요일 아침부터 차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번 주 중으로 임당검사를한번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오늘 가서 임당검사 혹시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병원에 가고 있어요. 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내일 모레 전까지 알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네요. 그래도 결과는 음. 이거 설치 기사님이 새벽에 설치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설악은 따로 빼 가지고 지금 세척을 다 했고 이제 끼워 보려고 합니다. 어휴, 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기 세제로 스티커는 귀찮아서 안 됐어요. 굳이 떼 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 할게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 테디블레이크 뉴욕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감사하게도 가방을 한 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가방을 그냥 무작위로 보내주신 건 아니고 제가 한 개를 골라가지고 그 가방을 받게 되었어요 그 가방 디자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이쁘고 이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를 골라가지고 드디어 이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짜잔! 여기에 테디블레이크 뉴욕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디자이너 핸드백 메이드 인 이탈리 럭셔리 레더 여기 가방을 이탈리아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죽도 굉장히 최고급의 이탈리아 가죽만 사용해서 만드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가 궁금했어요. 과연 이태리 가죽의 퀄리티는? 이렇게 더스트백에 들어있고요. 저는 굉장한 미니백을 골랐습니다. 아주 작 제가 고른 가방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굉장히 만두같이 생겼죠? 내 이름이 스텔라 비텔로 사이즈는 9인치 여기에 미니백이 아닌 백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휴직을 하고 쉬고 있다 보니까 좀 캐주얼한 느낌의 가방이 더잘쓸것 같아가지고 얘를 골랐어요. 너무 귀엽네요. 만졌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역시 좋은가 좀 다르구나. 들니다 얘도. 테디블레이크 가방들이 한 가지 디자인마다 색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색상을 고르는 폭이 높다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끈을 풀렸고요. 이렇게 미니백이다 보니까 이 끈이 되게 얇아요. 이 가방 끈에 대한 무게감이 전혀 없어서좋네요 이게 만약에 좀 무거우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가방 자체의 무게감이 거의 없는 편이네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무거운 가방을 잘안 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잘안 들게 되고 최대한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고 만약에 뭔가 무게가 있는 거를 챙겨야 될 때는 에코백 같은 거에다가 무게감 있는 짐들을 다 넣고 남편한테 맡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이런 미니백을 더 선호하게 된것 같아요. 저 미니백인데도 약간 통통한 디자인이어가지고꽤 들어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 이렇게. <웃음> 조개처럼 올려다 여기도 되게 부드럽다. 안에 이 가죽도 뭔가 부들부들하게 좋네요. 저가의 가방을 구매를 하면 은 안감이 조금 허접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세무 느낌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천도 아니고 바느질 같은 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이 이렇게 완전히 크게 열려가지고 이 가방에서 뭔가를 딱 찾아서 꺼내기에 편할 것 같네요. 닫혔을 때도 좀 짱짱하게 닫히는 편이어가지고 가방이 열려서 내용물이 떨어지거나 그럴 위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는 것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평소에 꼭 챙기고 다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소지품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펼쳐놓고다 카드지갑. 지갑이랑 거기에 자동차 키도 들어있거든요. 좀 뚱뚱한 카드지갑인데 일단 이거 당연에 들어가고, 립밤.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요즘에는 햇살이 좋아서 선글라스도 꼭챙겨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병원 갈때 대기가 하도 길다보니까 이이북리더기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제가 이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갔습니다 음, 괜찮은데? 음. 근데 저, 저는 이런 귀여운 디자인을 고르긴 했는데 이 가방 브랜드가 진짜 페미닌한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각 잡혀있고 정말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가방들이 많아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재밌을것 같아요 추천 드립니다 이선말 받은 가방을 들고 배가 빵빵해가지고 이렇게 들 수도 없는 이제 이어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일산 현대백화점에 갑니다 일산으로 이사 온 지가 2년이 되가는데 현대백화점에는 처음 가요 주차를 하고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차와 차 사이 지나갈 때 전혀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다 녔었는데 이제는 배가 낄까봐 약간 걱정을 하면서 다녀요 미르코 커피가 있다니 아 어, 여기 진짜 맛있는데 주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집에 왔더니 제가 주문해 놨던 이 슬라이딩 수납장이 펠리콘 수납장이라고 하나. 이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닫을 수 있는 깔끔은 이거를 이용해서 또 정리를 해. 차적으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아 어, 힘들어 일단 여기 위에도 조금 정리를 했고 지금 좀 지저분한 게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정리를 했고요 기저귀 가리대 여기다 놨고 수납함 온 거는 여기 밑에 있어요 이거 두개 펠리콘 수납장 있고 브레짜랑 뭐 분유랑 이건 맞마주는 아직 제가 조금 있다가 부엌에 공간을 하려고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다 임시로 놨습니다 바구니카 시트도 있고 여기는 저의 작업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봐줄만한 방이 되었네요 뭐 아기방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정리를 했습니다 <놀람> 이, 거예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